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네 그동안 응.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죠 저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맨날 똑같아요 집, 사무실, 뭐 가끔 여행도 가고 응. 그리고 아, 놀라운 사실은 하나 있어 여기 우리 내선에서 찍어주신 분 중에 연예인이 방문하셨어요 직접 응. 신기하네요 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웃음>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음. 네 그럼요 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양력으로 치면 12월달이겠네? 74년 12월달이고? 네 맞죠? 네 왜냐면 나또 별자리도 해야 되니까 음. 이 사람은 뭐 진짜 잘 풀렸으면 뭐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음. 근데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어, 대체적으로 일, 일일생이 사주가 뭐 아니면 도야 잘 풀리는 사람들은 되게 되게 잘 풀리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 사주네요 근데 뭐잘풀린 사람 갖고 왔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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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슬픔으로 보일 때는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볼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시, 가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시, 이런, 이런 신타로다 보니까 종교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살펴주는 카드 그래서 이 사람은 음, 성공을 안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처럼도 보이고 지금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뭔가 움직, 살짝 움직임이 더 도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움직임이 이제 나쁜 움직임보다 더 발전돼 나가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뭔가를 음, 바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가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당연히 바쁜 사람 될것 같겠지만 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매력은 마, 많은 사람 음, 이 매력에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여자, 여자들이 여자 옆에 있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잘안 풀린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는데 근데 조금 고생은 했었어요 고생 안 했으면 거짓말 그것도 초반에 그러면 혹시 이분이 음. 저희가 음. 생각하는 이미지랑 실제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까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점이 조금 다를까요? 뭐, 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하고 현재하고? 네. 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사주가. 이렇게 만약에 높이 올라가지 못했으면 반대로 사기꾼이나 뭐가 됐어야 되는 사람. 이니 그러니까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음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타고난 사주에서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뭐가 기운이 있어서 잘 풀리든 아니면 사기꾼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속을 알수 없는 건 맞을 거예요. 아무나 이 사람 속을 들여다보진 못할 것 같아. 그럼 이분 혹시 과거나 <웃음> 현재 미래 금전운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 잡 봅시다. 오, 사주는 좀 진짜 센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그냥 과거에는 좀 고생했을 것 같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고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평탄해 보인다고 아까 좀 괜찮다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미래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시, 시점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단두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들 말에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처신을 잘 해야 되겠지. 아까 기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한끗 차이로 우리가 왜한끗 차이로 인생이 완전 바뀌잖아요 지금 이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긴 해요 이 상태에서 조금 이게 말조심하라는 카드인 것처럼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딴 때보다 그래야 미래가 밝지 안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구설에 오른다든가 음.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잘, 잘 풀리면 괜찮은데 잘못 풀리면 진짜 말좀 많겠다 시끄럽겠다 시끄러우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 그런 에너지가 강한 사람인데 속은 알 수는 없었어 일반 음영일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조금 걱정 이분의 음. 네, 결혼 운이나 연애 운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 운이나 연애 운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뭐 응. 아까 내가 좀 매력적인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주변에 사람은 있다고 했잖아요.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연애할것 같은데 결혼도 할것 같고 음, 만약에 지금까지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라면 속을 알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에너지는 조금 바뀌었어요 아, 누군가 아까 현재도 에 결혼카드가 아까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괜찮은.. 이게 평딱 과거보다는 괜찮은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인간관계를 물어본다면 연인이나 그러면 생기겠다 결혼도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질문이라면.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 응? 누군지 모르지만은, 결혼하면 더 편하겠네요. 응. 여자는 항상 있는데, 진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예 안 했다고요 음, 한 번은 그쵸. 어안할 음, 수가 없거든 이렇게 둘러 쌓여 있는데 근데 또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기운이 물어본다면 음. 그러면 이제 좀 음. 앞으로 이분이 음.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앞 아, 음. 아까 말 조심하는 거 빼고 네음뭐 일에 있어서는 아까 뭐 사람들한테 여자들은 특히 둘러싸 있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일은 사실 뭐 워낙에 탄탄대로 일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아까 더 높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말조심하라는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 신중해야 되고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지금 약간 말들이 많아 보여 나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근데 일, 일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는 사람 맞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 점을 조금 음. 왜냐면 이, 사,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나봐요 응.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 되는 주변인들이 있어 보여요 가족들 그러니까 조금 가족들한테 보이 이제 가족들한테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응. 응. 사실 금전 걱정은 안 되는데 응. 금전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응. 근데 음, 이사람 약간 아까 속을 할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음? 약간 사 사기 는 성도 조금 있나 봐 <웃음> 음. 음, 음. 음, 어, 어? 아, 난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답답하구나 아, 아니 카드가 그래 보여서 사람들이 좀 당황하게 하는 카드들이 나와서 어떤 게 당황하게 음. 하는 음. 두개 다요 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다 좋지만은 않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었겠다. 근데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겠다. 근데 사실 음, 금전은 걱정 안 되고 본인 금전은 걱정 안 되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을 좀잘 돌아봐라.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끝이 좋아야 되잖아. 음. 누군지 말씀드리고 음. 좀더 여쭤볼게요. 음? 이분은. 그 룰라의 이상이씨요아 약간 사적이 맞네 이분이 맨날 방송에서 음. 저 빚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음. 좀잘 보면은 음. 뭐 월세도 되게 비싼 곳에 살고 음. 신발도 막 비싼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 음. 이분이 혹시 아직도 빚이 많다고 그 말을 한 거다 빚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음. 음. 약간 코스프레가 가난한 사람 조금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요? 응? 왜 그렇게 행동을 좀 할까요, 분 굳이? 뭐 이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행동하는 게 오,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이제부터는 시점에서는 조금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 응. 금전적으로 아주 많이 힘든 상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는데 진짜. 어, 그러면 누군가 또 만나겠어요 진짜로 계속 똑같은 카드가 나와 음. 그럼 이분이 음. 사주에 혹시 금전운이 음. 어떻게 돼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과거에는 조금 실패를 하던 어, 사람잖아요 음. 아예 사주에 음. 금전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음. 금전운이 음. 있는 사람이 금전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꾸 뭔가 도전하고 뭐 이렇게 쓰던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지금부터는 관리만 잘하면 난 걱정 안 되는데 음. 근데 또 뭔가를 하려고 벌리긴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벌릴 거거든 음, 만약에, 안주를 잘안 해요 만약에 이렇게 사, 사업을 또 한다면 음. 잘 될까요? 사업을 또 한다면 네. 이렇게 못 참는 습격이라고 음. 하셨잖아요. 음. 음, 생일이 진짜 못 쏘사구나. 오, 세네, 진짜. 자, 봅시다. 사업을 하면 잘 될런지? 음, 아까도 또 나오는데, 약간 사, 살짝이 좀 있나 봐. 뭔가를 또 하려고는 할것 같아요 또또 또 저질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니까 돈이 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처럼 이렇게 실수할 어.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참 이게 참말하기 예매한데 잘 되면 이렇게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보살펴 줄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끔 만들지도 않고 딱그 상태에서 올라갈 준비만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아마 손은 안볼것 같아요 벌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면 하라고 하겠는데 내가 이게 손님으로 왔다면 응. 더 느끼죠 더 응. 이상형 아무튼 나 예능도 많이, 많이 하고 응. 뭔가 프로그 많이 하고 잘 나가요 어떻게 보면은 응. 근데 아직 뭐 모르겠어요. 그거를 캐릭터로 가져가는 건지 뭔지는 음. 잘모르겠어 아직도 없는 척을 많이 하고 아, 진짜 자꾸 다와 아까 이거, 이거 이따가 거이 <웃음> 영상 보면 알 거야. 자꾸 나오잖아. 이게 음흉해. 일부러 런론 음. 같기도 하고 근데 음.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음. 이제 이 사람이 또한번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모아서 하면 음. 또 다시 내려올 거예요아또 다시 내려오진 않을 거 인제는 그렇게 무섭게도 모험도 못 하고 안전방으로 움직이는데 뭔데 볼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금전이 없다는 거 거짓말일 거 같아. 음, 어따가 금전 어디가 하든지 뭔가 다 해놨을 것 같은 사람이. 응. 이 사람 사주가 이렇구나. 나도 이럴 때 아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응. 한 한마디 해주시고. 응. 응. 나 아까 사기꾼이라고 한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이장민씨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힘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편히 갈수 있는 사람인데 응,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미리 사소하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 안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에서도 조금 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 뭐하든 더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조금 두렵고 뭐해서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문을 부시고 나오라고 하고 싶어 새롭게 뭔가 해도 또 매력 이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카드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음, 음, 음, 무속하시는 그 채널이니까, 음, 조선님한테 잘해야겠네. 요 음. 가운데 카드가 음, 어떤 카드예요? 이 가운데 카드가, 음, 어, 음, 랜선 보살 채널이니까, 저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뭐, 정, 뭐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나오고, 아니면, 무속적으로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잘 풀리면 이제 위에서 꼭대기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도 많거든 정말 오한인토 응. 카드인 거네 응. 아마 이 사, 쉽게 생각을 해봐 아주 쉽게 이 사람이 이런 카드가 나왔어 정치권이나 그러니까 무속적으로 뭔가를 해도 참 잘했을 것 같지 않나요 아주 큰 인물 됐을 것 같지? 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연예계로 풀어서 사잖아요. 뭐이 사람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좀만 젊었었으면 좋았겠다. 어.